자, 저희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저하고 어떤, 뭘 배우고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 교회의 속성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첫 번째, 거룩성, 거룩성 두 번째, 사도성, 사도성 세 번째, 일치성. 일치성. 성령 안에서 일치인 거죠? 아무. 잡다한 모든 것과 일치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거죠. 자, 교회의 속성 세 가지. 거룩성, 사도성, 일치성.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위에 세워진 거죠. 자,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일치성,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유형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뭐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면돼요 우리는 무형 교회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죠? 교회의 유형 두 번째 유기체... 유기적... 유기체적인 유기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인 음... 교회가 있죠. 유기체적인 것은 탑다운 형태죠. 예수님의 머리고 자 조직체적인 것은 바텀업이죠.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세 번째 교회의 유형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죠. 뭐죠? 그러니까 지상에 계신 하는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계시죠. 뭐예요 죽도록 전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도록 전투하셔야 돼요. 자 거의 이제 암기가 되셨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이 교회의 속성을 모르니까 이제 그 우리가 교회의 그 성경이 많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교회의 표시, 교회의 마크들인데요. 어떤 게 진정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예 말씀의 진정한 선포인 거죠. 두 번째 예, 성례가 정당하게 잘 고행이 돼야 되죠. 세 번째, 권징의 성실한, 네, 성실한 시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징을 해야죠. 네 번째, 대한 사랑으로 덮어버린 게 아니라 전투해야 돼요. 이건요. 이게 심각한 거죠. 네 번째, 단, 자 이거 지금 보면 다섯 가지가. 지금 교회 표식들로 해 놓았는데,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현대교회와 이 지금 이제 말씀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죠? 현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 세대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반항하는 세대로 이렇게 반항을 어떻게 미덕으로 이렇게 배웠던 세대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들을 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교회의 속성들, 교회의 유형들, 그리고 오늘 교회의 표식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쾌히 봐야 되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죠. 지상에 있는 우리는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으로 <웃음> 뭐죠? 세상에서 안락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문화 비리기까지 전투하다 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성도분들은 공중전을 치료하셔야 되니까 아예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 평안안락 기업하시죠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기업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까이 왔는데 이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뭐 그렇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잘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렇게 세상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자로 사는데 한번 총력전을 한번 펴봅시다. 아멘. 음. 자, 그렇죠. 그, 정말에, 정말로 이게 지금은 너무나 이미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지금 돌입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말세에 따라 교회가 핍박을 넣는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단지 정말 저희가 최근에 깨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고 죽음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은 순교의 신앙인거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가는거죠. 근데 이것은 보면은 굉장히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더 이렇게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세상과 너무나 배치가 돼요 세상과 너무나 배치가 되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떤 거죠? 우리 성도들을 더 세상의 것으로 얽매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안 그래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에 굉장히 우리가 쓰덕이 돼있죠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초월해 가야 됩니다 이제 그 뭐죠?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앞으로 여러분 더 아마 마귀들이 더 우리 성도들을 뽐싹 달싹 못하게 더 하는 구조로 사회 구조를 이렇게 문명의 구조를 짜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도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그 아시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생업을 하시면서 생 이게 꼭 이제 꼭 이것만이 맞다고 말하진 않고요, 말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생업을 하면서 사역을 나가 목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생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부터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 성도 분들도 역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쳐놓은 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그물에 걸려들어요. 우리가 거기 에 자주 갈줄 모르면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을 좀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한 핍박 받게 돼 있어요. <웃음> 핍박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명해지고 또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역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건 역사가 분명히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 참이 세상을 어, 정말 영유에서 간다는 라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참으로 절망하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다. 자기가 일생일대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자 오늘 정말 여러분이 암기를 해도 부족하이 안을 안을 그 제목들이거든요. 자 영어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Tru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자 해석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선포죠. 예. 자이 교회는 주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자자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는 최고 권위에 두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생해질 말씀의 선포는 모두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이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레퍼런스를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 성경. 우리의 모든 원천은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성경. 아셨죠? 자,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자, 갈라데아스 1장 8절로 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 내가 지금 말하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엄청난 갈라데아스의 바울이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여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우리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역자죠. 절대로 성경이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말해 줘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죠. 자, 어, 그래서 어찌하든 그 지금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요한 이서 1장 10자리를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희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강경한 어, 말씀을 우리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아셨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 목회자 분들은 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급적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가끔 뭐 간증도 해도 되지만은. 사실, 원래 기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문화 비르기 전까지. 자. 자, 여기 보면, 말씀의 진정한 선포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죠. 말씀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된 주제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멋있게 언변이 탁월하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연설이죠. 뭐죠?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 그설립형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뭐죠?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은 통로죠. 통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설교가 빵점.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 또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위대한 설교자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성경이 굉장히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저의 고집이 세다 보니, 이게 주님이 저랑는게 있는데, 저의 뜻이 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회개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 저의 실수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능력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right illustration of the sacrament 예, s a c r a m e n t 가 아닙니다. 사크라, 이게 뭐예요? 성례의성례제성례 성뇌에... 성찬, 아, 성내, 올바른. 올바른, 그렇죠. 실행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영어 해석이 어렵죠. <웃음> 근데, 자,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보세요. 마태봉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야, 판타타 에트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자, 베푼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자, 자, 침례는 어떤 거죠? 침례는 어떤 것을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죠? 물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우리가 침례가 이런 이제 주를 믿는 걸 기념을 하지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물의 침례를 받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죄가 다 씻겨져야 되는 거죠. 그쵸? 성령의 불세례를 여러분이 불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양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 그, 떡과 그 포도즙이 나오죠. 떡은 뭘 상징해요? 구원이죠, 구원.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은 예수님의 아, 피, 죄사함이죠. 자, 예수님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가 사해지잖아요. 우리 돼지 피나 소피 바르면 예수님의 우리가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오지 우리가 전 이렇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그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밥과 국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밥을 볼 때마다 예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떡이 생각나고 그, 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요.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아침마다 저는 성찬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자체 제가 성찬식 레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내는, 침내와 성찬식은, 어, 올바르게 거행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침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찬을 보면 요구상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들이 있죠. 카톨릭의 화채설이 뭐예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저 기억은 이 제가 제 카톨릭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주일마다 밤에 그 카톨릭 성당에 가서 그 미사에 참여를 했죠. 그쯤 가보면 그 신부님이 저희 학교 일회 출신이었는데 완전히 술에 떡이 돼있어요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귀하다고 생각해서 주일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이죠. 우리가 이제 루터의 공제설인데 이건 어떤 거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남아있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의 신비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합다 이것을 이제 공제설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지브잉글의 상징성 상징이다. 또 우리 이제 개혁주의가 많이 따르는 캘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거죠. 그 순간에 어쨌든 여러분 그그 그 이제 아주 어 저기 뭐죠? 우리는 이제 이런 캘빈의 영적 임재설을 많이 따르는 교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 성례가 복음에 따라 올바르게 거그 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례, 성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이건 아니에요 아니 명심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때 그러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성찬식을 해 참여해 근데, 정말, 그, 참여한다 해도,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것은, 이걸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왜? 뭐예요? 구원과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례가 올바르게 거행되는 교회에 우리는 다녀야 되는 거죠. 그 모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The Faithful Exercise of Discipline. 해석해봐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예, 네, 권징이 권징이 교회라면 권징이 마땅히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받을까 두려워라. 하 <웃음> 자, 그쵸?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 바로, 바로 잡아주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서로를 그걸 바라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이렇게 권증을 실행하는지 좀 보여주는 말씀인데, 형제가 그 죄를 범하면,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증인을 가지고 가서 말해야 되고, 그래도 안, 들,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아가 지역이라 한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어떤 사역자들이 굉장히 이제 종교 권력을 이렇게, 종교형에 입사해서 종교의 권력에 이렇게 이제 매어 있다 보면 그 사역자에 대해서는 잘못돼도 그 어느 구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상태인 거죠, 결국? 아주 불쌍한 위치인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위치에 가버렸거든요. 본인이 원튼 원치 아니하든 이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 권력이 용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즉 종교 권력을 얻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권력을 얻은 자는 더 불행하게 돼요. 아무도 그에게 시정하고 정정해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은 셋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등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굳이 종교 권력을 셋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걸, 이런 걸 악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목회, 목사의 어떤 권위나 이걸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우리는 그걸 마땅히 존중을 하되,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이렇게 세다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자기의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쨌든, 목회자든 어떤 일반 성도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징이 시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그런 권징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저의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는데요. 너희는 열명의 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일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권징이 실행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실행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니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런 게그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음란한 것들 또 악한 것들은 분명히 시정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권진이의 필요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선언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수도 모르는 이유로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 하나님의 진노를 위원에 맡기 위해 자권재은 우리를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자 그다음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뭐예요? 이거 미션 의견 스톱 룸릭 대교와 불신에 대해서 대항한 이게 이제 좀 아름답게 해서 전투적인 입장인 거죠. 음. 그쵸? 군사적인 입장. 싸워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배교와 불신앙에 불신앙. 대해서.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배교? 사랑으로 덮는다 이러다 다무너죠 이건, 이건 분명히 여러분,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린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유다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우를 위하여 힘써 싸우고 편지를 우리나라필요를 느꼈다. 우리는 믿음의 도우를 위해 뭐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지상이 있다면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있는 거예요. 전투해야 돼요. 뭐하고? 제와 세상과 마귀와 전투해야 돼요. 걔들이 뭐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배교와 불신앙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는 우리는 믿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고 홍시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름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국들과 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 굉장히 센 레벨의 악령들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들과 어때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자들 고리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강력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케루빔, 세라핌, 오파님, 정말 강력한 천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제가 좀 둔한 편인데, 어제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제 위에 무지막지한, 모르겠어요. 문어 떼들이 와서 막 엄청난 길이의 그 문어의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들이 그냥 제 그냥 바로 뭐, 상공 뭐 50cm 위에 0.5m 위에서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이번에는 이 문어 스타일의 악령들을 퇴치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참 근데 잠도 안오고 그냥 눈을 감았는 게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짙은 어둠 가운데서 그 문어의 발들이 그냥 온 천하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하나님이 아마 이제 개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굉장히 뭐냐, 우리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천사, 하나님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천사들에게도 명해야 되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 세상 주관자들하고 공중공세자분자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주가 우리는 비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저어 아멘? 아멘 자 우리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고 치열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각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지금의,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게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는 게더 급선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그 왕국과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악령때들이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바로 서도록 이문어때들을 하나님께서 탁 퇴치해 주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문어 떼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좀 재미있는 말씀드리자면 이걸 잡으면 우리 가족은 한 우리 가족 한 달째 식량은 좋게 될것 같은데. <웃음> 여러분, 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어 사냥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웃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 섰되지 않을 줄알리라 말씀에서 지금 확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그, 사실, 현, 현대의 다수의 교회들이 이제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 마저 이제, 교회 마저 이런 배교와 불신앙에 의해서 덮여졌고, 우리의 신앙마저 이제 흔들리게 됐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어땠어요? 모세. 물론 우리가 모세가 한 성과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상해를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를? 어, 어.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자 그쵸. 또 여기 누구죠? 이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는 1대 몇으로 싸웠어? 1대 800으로 싸웠죠 우리가 일당 천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그발 숭배가 팽배한 그 시대에 이 사람은 호로를 단신으로 가서 발 재산에도 박살 내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과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권, 권위 있는 교회사 책한 권은 꼭 같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수호하려고 전투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럼 뭐죠? 지금 말세가 더 가까이 왔다면 어떡 할까요? 그 공세가 굉장히 악한 영의 공세가 파상공세일 거예요. 막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말세의 폼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이제 누구예요? 다니엘과 요셉이 있죠. 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의 영성, 또 요셉의 영성이 필요한 게 뭐예요? 강력한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와 이 넘쳐버려야 돼요. 세상이 악한 영이 감당 못할 정도의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투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자. 그,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이런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밀리턴트 포지션을 취해야 되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섯 번째 The church that a f e f r o true worship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렇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과 진리 그렇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비해야 되는 거죠. 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우리의 영혼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재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특히 몸을 우리도 영혼육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우리 다섯 가지, 여러분, 다섯 가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읽어보겠시니자 참교의 표식들은 말씀의 진정한 선포 두번째 정당한, 정당한 거행 세번째 네번째 백교의 불신앙에 대한 전투적인 다섯번째 드리는 예. 교회 자, 자 교회의 속성 세가지 사도 성 일치성, 일치성. 성령안에서 일치해요 두번째 교회의 유형 세가지 첫 번째 어, 유기적, 유, 유형 교회와 유형, 교회, 유형, 예, 유형 네. 교회 두 번째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 세, 세 번째 승리하는 그렇죠 전투적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교회. 우리는 지상 교회 에 있죠. 네. 네. 천국 문에 이르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싸워야 거. 돼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군대 모임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전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힐링만 추가하면 좀 위험하지. 이건 본래 교회 의미가 의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참교의 표식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첫째, 말씀의 진정한 선포. 두 번째, 정당한 교회. 세 번째, 권징의 성실한 시행. 네 번째, 그가 불신앙에 내가 대한 정투적인 입장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지향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도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세계 교회가 참교의 표식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성경의 박사가 되고 그, 그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심으로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참으로 침례와 하나님의 성찬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실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뜻을 침례와 성찬을 기념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또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와 세계교회가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이 되어 잘못된 것에 지적을 받고 어 많은 영혼들이 돌이켜 다시금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교와 불신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세계 교회가 어배교와 어, 불신앙에 대해서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게 해주시고 어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어, 참아 드리고 다시 오실 구세주이고 심판자의 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한분한분 보살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이 열려 주의 나라와 동참하는 주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미국당과 한국당과 이스라엘 당에 주의 공의가 온전히 서며 악한 자들이 다 괴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리 돌려 우리 성도분들 정말 이 시간에 영혼, 영혼이 강건 깨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모든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리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좀 흐리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 헬로우 공부를 약간 한번 해봅시다. 다 잊어먹었나요? 알파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비,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슬론피키 푸시 오메가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대략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대략 다 아시겠죠 어려운 글자 있나요 없음. 자 없죠 자자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슬론 세타 예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위 뮤, 뉴입니다. 뮤, 뉴, 크시죠. 발음이 두개 있죠. 오미크론, 여기는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슬럼, 여기는 영어의 F 발음이에요. 피죠 피, 시, 피, 크시, 피, 오메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우리가 헬라어의 동사를 보면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죠. 단수 복수. 리오라 는 동사를 가지데끈 같은 걸 푸는 건데요. 자, 보면 자, 1인칭이 뭐냐? 면리오함을 리오. 그럼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라도 뭐죠? 리오만 보면 내가 지금 푸는 거구나. 이걸알 수가 있어요. 자, 2인칭은 뭐죠? 리에이스르에이스 그러면 2인칭, 유가 뭐 생략이 돼 있더라도, 수인데요. 수인데, 그 생략이 되어 있더라에이스 보면, 아, 내가 푸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건, 루에이. 네. 루에이. 레이 하면, 그 또는 그녀 또는 그것이 푼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까 복수 1인칭, 리오맨. 네. 리오맨. 네. 주어가 없더라도 얘는 우리가 푼다. 끈 같은 걸 푼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는, 루에테. 네. 리 웨테 이건 너희가 푼다 너희들이 푼다 이거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리우스 리우스이 건 그들이 푼다 알 수가 있죠 자자 한번 이거 리오 리웨이스 리이 리오 리웨이스 리이 다시 한번 리오 리웨이스 리이 리오 리에스 리이 리오 멘 리에테 리우스 리오 멘 리에테 리우스 리오 멘 리에테 리우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영어의 어쿠스틱 이자 이게 이제 이제 듣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아쿠오죠 그럼 1인칭 변화를 1, 했거든요 주어 없더라도 내가 듣는다 이걸 알수 있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쿠오. 아쿠오. 아쿠오 아쿠오 아쿠오 이건 내가 듣는 거지 여기는 읽어볼까요 바티존데 바티존 바티스로 바티 바티조 오메가 때문에 아 얘는 내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읽 디다스코 알죠? 가르다 자, 읽어 볼까요? 디다스쿠신이죠. 이거 디다스쿠신. 이죠. 디다스쿠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죠. 오시나 오시나면 그들이죠. 그들이 가르친다. 주어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가르친다. 자, 여기는 레고가 말하죠. 말하다죠. 레고 내가 말하다. 자. 자, 여기는 헬라어는 일인칭이 레퍼런스예요. 기준이에요. 자, 여기 보,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자, 사도가 사도가 이 말에서 왔죠. 아포스텔레이스니까 그러니까 에이스죠. 아, 얘는 내가 보낸다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블랙포맨이죠. 블랙포맨 보다라는 건데, 블랙포맨 하면 어떤 게 되죠? 오맨이니까, 여기죠, 여기. 우리가 본다, 이거죠. 여기는 둘로스 이제 종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어, 엡실론하고윕실론이면 뭐가 돼요? 유 발음이 되죠. 여기는 뭐죠? 둘류에, 둘류에 대죠. 에테가 온 걸로 봐서 뭐죠? 예절이죠 복수 2인치 너희가 섬긴다죠. 여기는. 여기 읽어봐요. 퀴리 유어죠. 여기 오메가니까 내가 지배한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헬라어는헬라어나 히브리의 공통점은 주어가 없어도 주어가 없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사를 보면. 그래서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냥 명사가 이제 변해요. 이게 격이, 주격, <웃음>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까지 외워두면 좋아요. 혹격은 누구를 부르는 거죠. 주격은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소유격은 사람의, 역격은 사람에게, 목적격은 사람을, 폭격은 사람아 제가 이, 이 격이 복잡한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러시아어도 아주 복잡해요. 자 근데 법칙이 있거든요.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사람이죠. 휘오스는 뭐예요? 아들 여기는 뭐죠? 에레모스는 뭐죠? 광야죠. 광야죠. 여기는 도로는 선물. 자 보면 한번 여러분 이걸 쭉 한번 이거 봐볼까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오스우오오온에 따라 해보시자. 오스우오온에 여기는 오이온 오이스우스오이 오이온 오이스우스오이 여기 보시면 지금 남성이냐? 또는 여성이냐 중성인데좀 변화가 약간 달라요. 보시면 죽적은 자 보세요. 안드로포스 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사람이죠. 여기는 어떻게 안드로프 안드로프 사람 이 여기는 안드로포 안드로포 사람에게 여기는 안드로폰 사람을, 여기는, 안트로페? 안트로페, 사람아, 이런 거죠. 여기는, 안트로포이 하면, 음. 사람들이, 이게, 안트로폰 하면, 음. 사람들이. 음. 헷갈리죠? 얘는 오미크로니까 뭐죠? 짧게 응르는 아, 안트로폰. 얘는 안트로폰 하면, 길게 바르는 사람들의가 되죠. 여기는, 안트로포이스 하면, 사람들에게 음. 여기 읽어보아요. 안트로포스 하면 사람들을 안트로포이 하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죠? 여기 오스우 오오 네 오이온 오이스우스 오이 이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생활화되면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게 나오죠 휘어스 하면 휘어스 여기는 휘우 휘우죠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에서 우죠 여기는 휘오죠 휘어 여기는 휘온 여기는 휘에 좋습니다 여기는 휘오이 휘온 휘오이스 휘우스 휘오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슷하죠 오스우 오온에 오이온 오이스 오스오이 오스 이 경우는 여성이어도 아주 비슷하죠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릴 시작 다음에 에레모, 에레모, 에레 에레몬, 에레메, 에레 에레 에레 여기는 에레 에레모이, 에레몬, 에레모이스, 에레모이스, 에레모이스, 에레모이. 에레 에레 사실 여러분이 처음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이게 바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도론 중성을 한번 볼까요? 도론, 도루, 도로, 도론. 여기는 또 도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겠죠? 주격과 목적격과 혹격이 있는데 이것은 그 문장의 상황을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는 도라, 도론, 도로이스, 도라, 도라. 중성은 상당히 다른 것과 달리 좀 변한데 볼까요? <목소리> 오누 오온 온 요번 시작 <목소리> 오누 오온 온 여기는 아온 오이사 아온 오이사 네 <목소리>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우리 독일어처럼 그죠 독일어 부정 관사나 정관사에 격변화들 있죠 대어 대스템덴 디 대어 대리 다스테스템다 디 대어 대니 아이네, 아이네, 아이네, 아이네. 이것처럼, 외워두면, 이제 생활화가 되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러시아어도 제가 배울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러시아어가 아마 육격일 거예요. 격이. 그리고 이게, 뭐, 명사, 관사 다 격변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익숙해지니까 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쉬워질 거예요. 관사는 영어는 더 하나밖에 없죠. 독일어는 뭐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있죠. 대어, 디, 다스, 막 이게 있죠. 또 복수는 디에서. 또그는네 가지 있는데, 헬라어는 몇 가지 있어요? 호에토가 있죠. 남성, 여성, 중성. 복수도 있죠. 호이, 하이, 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또 뭐예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이더라. 격변화를 또 하죠. 자, 보세요. 자, 남성을 제가 이렇게 외웠던가요? 호투토톤 이거 시작. 호투토톤 자, 지금 뭐 우리가 허호안드로포스 외웠는데 이게 뭐죠? 목적격으로 보면 톤 뭐죠? 톤 해가지고 목적격 안드로 포이 돼요. 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표를 좀외워 버리면 바로바로 나와요. 기본적인 암기를 하면 자 그럼 여성은 뭐죠? 헤테스테텐 시작 헤테스테텐 다시 한번 헤테스테텐 중성은 토투 토토 토투 토토 자 여러분 여기 다다 같은 토가 아니고 길게 발음 토가 되고는 토죠 토투 토토 자 여기 자 여기 또 이제 복수는 보면 호이가 있고 소유격은 다 같네 톤 호이 톤 토이스투스 읽어보기 시작 호이 톤 토이스투스 자 여성은, 하이토, 하이토, 타이스타. 타이스타. 자 여성은 하이톤 타이스타 자 이거 하이톤 타이스타스 동성은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자, 처음이라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이제. 형용사를 보면데요 형용사 명사하고 비슷해요. 저기 이제 선언하면 아가토스가 있죠. 자, 뭐죠? 헬라어는 그, 어쨌든 여기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남성, 주격이 기준이에요. 보면 아가토스가 있고 뭐죠? 여성은 어떻게 해요? 아가테가 네. 있죠. 중성은 아가토 보면 또그 으로우는 어떻게 돼요? 아, 디카이오스죠. 디카이오스. 여성은 디카이아 디카이온이죠 디카이오. 근데 관사와 명사와 형용사비랑좀 비슷해요. 여기는 뭐 오스오온이죠. 네. 자 보면 오수 오오네 같죠? 이거. 그쵸? 좀 비슷해요 자 여성은 어떻게 변해요? 예에스 예 n 네형사 이렇게 변하죠 그 지금 여기는 오수 오오네 좀 다르죠? 다르지만 그래서 비슷한 면이 여기 중성은 오누 오온온 오... 여기는 오누 오온온 오...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이 있죠. 여기, 여기 비슷하고 여기는 약간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이것만 한가지만 좀 볼까요? 아가토스, 아가쏘 아가토, 아가쏘 아가세, 아가토이, 아가쏘 아가토이스, 아가토이스. 아가토스. 아가토스 아가토이스, 아가토이. 아가토이. 아가토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그 선한 사람이 주격이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호 아가토스 안트로포스인데, 읽어보면 시작. 호 아가토스 안트로포스. 자, 그 선한 사람이 하면, 투 아가토 안트로푸 지금 보니까 관사랑 휴용사랑 명사가 형태가 비슷하죠 변한게 그 악한 사람이 면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호 포네로스 안트로포스 자호 포네로스 안트로포스 하면 그 악한 사람이 자 여기 읽어볼까요? 해 뭐예요? 호라 하면 뭐예요? 시간이죠 자그 선한 시간이라면 해 아가테 호라 카칠구이 시이자 해 아가테 네. 호라 그 선한 시간의 네. 테스 네. 아가테스 네. 호라스 네. 좀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그 악한 시간이면 해보내라 네. 네. 호라 네. 비슷하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토 도론이죠 선물이죠 그 선한 선물이 하면 까요 시이자 토 아가토, 아가토 도론 음. 그렇죠? 그 선한 선물이는 투, 투 아가투 도루 음. 자, 다음에 그 악한 선물이는 투, 토 포네론 포네론 도론. 포, 포네론 도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마 이 기초적인 걸 제가 할 때마다 할 테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헬라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